그게 경험주의자들 따르면, 응. 어, 그 생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연결의 응. 개념이랑 관련 이 있다. 그 응. 경험주의자들은 모든 아이디어는 경험의 경험에서 나온다고 주장한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우리의 다양한 색깔에 대한 경험 다양한 색깔, 그리고 모양, 향기, 그리고 소리에 대한 경험들이 어떻게 더 복잡하게 우리에게 도착하는 것일까? 예를 들어서, 차라는 개념을 생각해 봐라. 만약에 한 사람이 단어 차를 말하면은, 나는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이게 뭘 사용되는지, 그리고 너가 그걸 만들었을 때 어땠는지 기억이 날 것이다. 이런 모든 아이디어들은, 어, 시의 어린 단어에 대해서 어떤 관을하는 것일까? 그 다음 녹들은 연결에서 좀더 복잡한 아이디어로 생각된다, 고려하겠다. 네. 영국의 네. 어, 경험 어, 왜냐하면 네. 너는 너가 자동차에 타고, 자동차라는 단어를 접었고, 네. 어, 그리고 그자동차를 타고 일 하는 상상하거나 을 이렇게 앉은 상상하거나, 네. <웃음> 어, 그런 연결들이 네. 너가 좀더 차에 대해서 네. 어찌도록로 생각하게 한다. 네. 단어와 속성이 되면서 연결되죠. 그래서. 아그 어, 연결이. 한국 성립는 간호사로서 하면 어 다른 전동차승에 대한 기억들을 활주을 하고 있어 그래서 또경험했던기억들이에 한국 경험자들은 그런 경험이 응. 정신적인 활동을 드디활동을 그런 지이그것이 사용자의 경험 체험을 해보는 에 오픈하고 왔어요 걱정을 하는데움을될수 있었고 뭔가가 잘못되거나 집중하지 않으면 도시로 그 가지않으니 실수했는데, 아니면 실수 확인해라. 어, 아마도, 이수적인 뭐, 정보를 채하는 것을 잃어버나 아니면, 아무런 확인했다는 것을 잃어을 것이다. 두 개를 입력했을 이 응? 아니면, 이메일 주소를 력할때 못할 있거나, 것이다. 사하는 것을 잃어버렸을 것이다. 아, 문제가... 응? 아마도 문제가 아마도 기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있다는 음. 것은 정말 효과가 있는 스트레스 완화 기술이다 든요 문제가 단순하게 있대요 어그 백은 자신의 혼자들에게 치료시간 동안 마음의 떠오르는 생각을 해서 한다하거그렇어 음. 그는 자신의 혼자들이 실제로 동시에 생각하는 두가지 음. 현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두 가지 됐네 첫 번째 두 가지 나오죠 첫 번째는? 어첫 번째는? 은그 네. 사람들이 잘 알고 있고 당면한 과제를 처리하는 생각은 나이로도 있었는데 네, 박사님 나 힘들었던 한두에 대해서 말해야 지또는요어가 많은 나의 어머니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다 <웃음>